오늘 해볼 것은 오탱 조합입니다. 조합은 이따 그로지았고 저는 세트 원딜을 픽했죠 타릭 정글의 리시를 위해 블루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림자의 그림자가 있다고? 아씨 음, 뭐야 아씨 한글 자음 중킬을 사랑하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가장 혼란한 길을 걸을 것 같은 친구를 도와주고 적팀은 신기하게도 일일리아가 내려옵니다. 노틸러스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네요. 그 금딜이라 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뜬금 없이 싸움 일어날 거였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도와줘야지. 다리 타릭 뭐해 다리기 우리 도와주기 위해 내려왔고 아, 도틀러스를 죽었지만 죽여버리대요. 제가 선취점을 따냈으니 나름 이득이라 할수 있겠네요. 거기 타리꾼 거기 개기야! 기야 도틀러스 다물으십 이죠! 아 w, w. 야, 근데 이데리아가뭔 일인데? 저 원래 때나 요즘 단식으로 가가지고 요즘 세라가 노프 너프 노프를 먹다가 단식 세라가 유행하는데 새로운 뉴메타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린 정글 빼고 다같이 탈프를 들었어요 그래서 노틀러스가 탑으로 로밍을 갔죠 저는 혼자 나왔지만 뚜벅이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런 원거리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참힘들던거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아 <웃음> 괜찮아요 서포카 원딜이라 부르긴 애매한데 <웃음> 여튼 같이 있으면 이겼어요 이릴리아가 원래부터 들어오는 챔프라서 상대하기 엄청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만약 가실 때 적팀이 제대로 된먼거리 딜러가 나온다면 요즘 세트 서포시 유행하는데 비슷하게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네요 남아있던 세라마저 다이브로 잡아버렸고 막내하게 포터골드도 챙겨줍니다 아 그리고 선택은 다같이 한창 핫했고 이름부터 핫한 밤의불씨를 사기로 했습니다 붙어서 많이 싸우게 되는데 이득을 더 많이 챙겨주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이제부턴 끌기만 하면 킬각이었죠 하... 그랬는데 어어 언니를 누군지 예상치 못했는데 언제나그렇듯 항상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우세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또 아, 배웁니다. 그렇지만 이 교훈은 적팀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이번에 이쪽에서 다시 대갚음해줄 수 있겠네요. 왔다 롤에서 초반에 죽은 웨스가 많아진다는 거 맞아도 그만큼 맞아도 포탑 골드를 맞아. 뺏긴다는 것이죠. 골드도 많이 벌었겠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저는. 조금 그 여유를 버려보기로 합니다 건들자니 혼날 것 같고 그냥 집에 보내자니 자존용상게되고 물론 기한이 끊길 때마다 제가 약간의 손해를 보는 건 맞지만 금밌는건 어떡해요? 못 결국 한 소리를 들은 전 집에 갔다 옵니다 라인전이라는 게 마음같이 풀리는 건 아니죠 분명 내 마음은 저 세나한테 우차하고 궁극기를 쓰는 거였는데 힐을 쓰니 빨라져서 받질 않지 뭐예요 기절을 맞추면 진입하고 싶은 이렐리아의 마음 점프를 뛰고 싶은 자크의 마음 싸움을 피하지 않는 세트의 마음과 합류하고픈 탑라이너 정글 이드라이너들의 마음이 보이면 개판이 되죠 아휴, 뭐가 되 <웃음> 위쪽으론 우리 초가스가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덕분에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금 아슬아슬했긴 했는데 말이죠 라인은 바텀으로 오긴 했어도 뼛속은 탑을 가는 캐릭터여서 포탑사랑이 너무 과했던지라 때리지 말라고 위협해보려다가 죽고 말았지 뭐해요 아무래도 진 나간 이렐리아는 일이 잘안 풀리는 듯합니다 앞뒤 안가리는 열혈 만한 주인공 같은 성격으로 막 나가보는 것도 좋긴 한데 가끔은 욕심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 옆을 지켜주던 도틸러스도 그리고 나도 도와주러 온 초가스도 데스 숫자 하나씩 사이좋게 더 늘려버리지 뭐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끼던 1차 포탑을 내어줄 수 밖에 없었죠 그래도 저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고요빼라먼저 우리는 다같이... 아아 니 저는 빼고 둘이서 세나를 잡아냈고 자크함 잡아볼까 했는데 얘얜 안될 것 같아서 이를리아를 추아가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인키로 게임을 하면 적 팀도 5인키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상대편도 함류가 많이 빠르더라고요 물론 그 빠른 함류가 스스로에게 독이 될 때도 있다는거 반대로 우리에게 꿀이 될수 있다는게 주의할 점이죠 다같이 모인 우리는 드래곤을 먹었고 1 플러스 1으로 계속 눈에 까지단착크까지 잡아냅니다 뭐야 못들어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하는거야 이거 <웃음> 왜쫙하는 파트하면서 구경해보니까 탑쪽 정글이 재미있어 보여서 올라와봤는데 <웃음> 여기 세나 여기 세나 여나 그세다가 아니에요 그건 골세다가의 <웃음> <곡세자의> 전상이라고 <웃음> 어이 여기는 상태 진영이라는 걸 잠깐 깜빡했나봐요 그래도 잘큰 제든 녀석은 데려갔죠 아이씨 병신같은 챔피언 진다 <웃음> <좋았다. 웃음> 여러분은 탱커 하면 뭐가 바로 떠오르시나요 생각이 저랑 겹쳤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좋은 군중 제어기와 버티기죠 우리들은 뭉치면 강한 쉽게 말하면 이동기가 딱히 좋은 애들이 없는 뚠뚠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뭔가 난센거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여러 명이 더날 때리고 있고 또 잘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요 내 이야기에요 그래도 많이 손해만 본건 아니랍니다 용이 잰 되었고 우린 드래곤 둥지로 달려갔습니다 자크를 빼내고 먹어보려고 했지만 가져갈게 이거 아못먹었다아 이걸 왜못 먹어 아쉽게 못 뺏었고 블루를 뺏어 먹다가 걸린 사이온이 제대로 쫓아내는데 왜 남의 블루 먹다가 맞고 왜싸우 승매 왜 네가 승을 내아 얘는 얘는 지금도 시키는 건데 왜 네가 승을 내 오오 응 <웃음> 두꺼운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우린 이제 제대로 뭉쳐서 싸우기 시작했죠 어 아닌가 <웃음> 곧올거예요쟤들좀 느리긴 하지만 뽀삐를 잡고 그 뒤에 바로 세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 뭐 와.. 판정이 이렇게 돼버리네 그리고 포탑을 밀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대 체력 겁나 많네 진짜 위드로 텔포를 타서 모여있는 미니언들을 처리해주고 위에 또 싸우기 시작하길래 달려갔죠 벨트, 벨트 나온 남자야. 근데, 무엇보다 탱커 하면 스킬에 잘 맞는 뚱뚱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이온이 <웃음> <웃음> 물려버렸고, 물려버렸는데, 아, 딸피에서 안 죽는 거 봐, 이거. 벨트, 벨트, 벨트. 솔직히 버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죽은 사이온은 살아있는 사이온보다 강하니까 믿고 들어가 봅시다. <웃음> <웃음> 그 말랑 진짜. 됐어요. 어느 생각 초가서도 죽고, 아, 노틀러선는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싸웠어. 어? <웃음> 세나까지? 오케이 세나는 아닌걸로 그치만 저래 세나가 꼭 잡고싶어서 돌아서 가니까 아, 정면으로가지 되냐? 그냥 돌진해도 잡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포탑을 비는데 뽀삐가 막으러 와서 뭐, 얘도 잡으려는데 자크가 뛰는건지 걸어오는거지 건지 여튼 옵니다 뽀삐를 우차 해서 잡은다음 자크 억제기 포탑 억제기까지 날리고 이젠 편하게 하기 시작했죠 다같이 모여서 대지에들래곤을 먹었는데 뜬금없는 텔레포트 하나 겁없이 날아온 주인공은 뽑이였습니다죽이 뭐하는거야? 가뜩이나 튼튼하고 몸짓 큰데 5인바에게 함도 못쓰고 당해버리는 뽀삐 지옥이 다가서 못찾아 노텔러스와 사이언 빼고 나머지 집에 갔는데 싸움이 일어났죠 너 깜짝 안한다 왔어 왔어 왔어 이렐리아가 설렐 땐 여러 명의 기절을 맞거나 공극기를 바칠 때인데 우리는 보트 탱이라서 못 들어오네요 근데 우린 포탑도 안 가리고 들어갑니다 포탑 내가 막고 있어 걱정하지 마와막다쳐 <웃음> 한번 이렐리아를 집중해서 <웃음> 봐보세요 있냐? 그게 제일 궁금한데 내가 들려라 내가 들려라 아, 아, <웃음> 우린 발언을 먹었고 이제 마지막 한타를 시작합니다 어. <웃음> 그렇게 안 따라. 왜안 되는지 알아? 무적이니까 정신아. 저 다른 걔가 누가 있네. 아 들어가. 신발 신어. 들어가서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야안 죽어. 이거 맞어도 안 죽어. 이거 타지. 야 투가 스고 진짜 제일 많잖럼안박 아까 밀딱서. 아비에브 씨 고양이 붙잡이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번 <놀람> 오탱 메타 세트 원딜은 그래. 딜량도 1등 먹고 그래, 탱들 중에 받은 피해를 1등도 하고 그래. 재미는한 판이었습니다. 우인키 그래. 그래. 하실 그래.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